자, 힙업 운동으로 처음에 하실 건 롤링이에요. 발끝을 들어서 시선은 배속, 배꼽을 보실게요. 복부 안쪽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리 뜨지 않게, 엠, 후, 시선, 배속, 엠, 후, 엠, 다시 들이마시고, 엠, 롤링 업, 엠, 다시 들이마시고, 엠, 후, 엠, 들이마시고, 엠, 후, 앤 들이마시고 앤후 앤, 계속 들이마시고 앤, 흐, 앤, 등을 동그랗게 최대한 긴 동그란 등 만들어주세요. 앤, 흐, 앤, 계속 앤, 흐, 앤, 어깨 안 올라가게 앤, 복부에 집중 앤, 들이마시고 앤, 흐, 앤, 계속 앤, 흐, 앤, 들이마시고 앤, 10초만 더 앤, 들이마시고 앤, 복부 쏙 앤, 들이마시고 앤, 흐, 앤, 마지막 앤, 잘하셨어요. 다리 내려놓으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롤다운 천천히. 심플 브리징 4번 하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부드럽게 올렸다가 가슴부터 천천히. 척 부드럽게 하시고 내려올게요.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앤 다시 투 후. 정수리 길게 무릎 길게 가슴부터 천천히 롤다운두번더 할게요. 엔후 발바닥 눌러주시고 엉덩이 밑에 힘엔 다운 라스트 내쉬면서 앤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하나 And 목 부드럽게 다운 자, 이번에는 브리징에서 스텝 움직이실게요. 브리치 오른발부터 앤한 발, 한 발, 백, 둘, 둘, 앤 투, 앤 백, 둘, 앤 쓰리, 둘, 앤 백, 둘, 앤 포, 둘, 앤 나, 앤 왼발, 앤 나, 앤 둘, 앤 나, 앤 두. and two, and two, two and two, and three, 엉덩이 처지지 않게, and last, and four, two, and nine, and 옳지, 가슴부터 천천히 끝까지 침착하게 내려오시고요. 자, 이번엔 브릿지에서 인팅 브러쉬 백, and 그대로 오른 다리 들어서, a 위로 업, and flex down, and up, and two, and 골반 길게, and three, and up, 뒤꿈치 길게 어깨 내리고, and five, and up, and six, and two more, and seven, up, and eight, up, 그대로 밴드, 엉덩이 앉혀지게, 왼발, up, and down, and up, And, two, and 복부 속, t h r 엉덩이 up, 가슴 내리고, up, and five, up, and six, up, and seven, up, and eight, up, a n 엉덩이 끝까지 들었다가 가슴부터 천천히 허리 꺾이지 않게 잘 하셨어요. 다리 쭉 펴서 이제 롤오버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쑥 옳지 왼다리 업그 상태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오버 쭉 옳지 바닥이랑 다리랑 평행 올라간 상태에 다리 살짝 오픔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최대한 똑같은 속도로 내려올게요 45도에서 다리 모아서 세번더 내쉬면서 그대로 귀엽게 멀리 하시면서 쑥 다리 어깨 넓린 만큼 오픈 귀엽게 멀리 하시고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롤 다운 천천히 천천히 천체 복부로 컨트롤 45도에서 모으고요 N, 내쉬면서 복부로 밀어 올릴게요. 귀엽게 멀리 경갑 하각 있는 데까지만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다리 처지지 않게 고관절 앞에 범위 공간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롤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옳지 45도 마지막 라스트 앤 내쉬면서 쭉 다리 오픈 앵,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정수리 계속 발바닥도 계속 뒷벽으로 길어지시게 하나하나하나씩 옳지, 잘하셨어요. 천천히 다리 내리시고요. 옳지. 자, 옆으로 누워 뒤꿈치 플렉스.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서 준비. 엔둘 윗다리 하나 앤2앤2앤셋앤셋앤셋 골반 뒤로 넘어지지 않게 5 호흡하면서 6 2 n 셋2앤셋 n 9앤2 (10) (10개만 더) (1) (2) (2) (3) (2) (4) (2) (5) (2) (6) (2) (7) (2) (8) (2) (1) (2) (9) 2 (2) (9) 1 t 1 3 (2) 0 4 (25) (26) 5 (26) 6 2 7 2 8 2 9 1 0 무릎 일직선, 다리를 뒤로 밴드, 힙 무릎 일직선. And one, and two, two, and, two, three, and, two, four, and two, five. 갈비 벌어지지 않게. Six, two, and seven, t N, 10, 열개 더. N, one, N, two, and two, N, t w N, two, f o 끈적끈적거리게. Five, two, N, six, two, N, seven, t w N, e i t N, n i n two, e n 펄스, 에티튜드, N, t and three, a n four, n five, n six, n seven, n eight, n nine, n ten. 그대로 쭉 아라베스크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잘하셨어요. 옳지. 다리 그대로 펴시고 팔꿈치 대시고 상체 일어날게요. 윗다리를 골반 넓이만큼만 살짝 들을 거예요. And 그대로 밴드 그대로 옆으로 킥 i c k N Bend, N t 앤 o N Bend, N Three, N Bend, N Four, b e 10 그대로 앞뒤로 롱드장, and, two. down, up, down, and, up, and, 뒤, and, up, and, 뒤, and, f and, 뒤, and, f i and, 뒤, and, s and, 뒤, and, s e v e 뒤, and, eight, 목 길게, n 9, n e last, and, ten, 옳지.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통통통통 잠깐 쉬세요. 후자 반대쪽 이어서 하실게요. 옆으로 누워서 똑같아요. 두 다리를 쭉 펴시고 블랙스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서 두 다리 뒤꿈치에 힘 준비. 오픈 앤 클로스 앤투 And close and three and close and four and two and five and two and six and two and seven two eight and two nine and two ten more two and one and two two and three two and four. two and five, two and six, two and s e n t w and e i and nine, last n d ten. 옳지. 발끝 쭉 포인해서 피시고, 무릎을 뒤로 밴드, 힘 무릎 일직선 유지하세요. 준비, and, 둘, 위에 다리, o n and, 밑에 다리 꽉 누르시고, two, 앤 n 앤 쓰리, 앤 골반 넘어지지 않게, 포, 앤 u 앤 파이브, t 앤 o 스 n 앤 세븐, v 앤 에잇, o 앤 나인, s 앤 x two, a 앤 쓰리, 앤 오, 2, and 5, 2, and 6, 2, and 7, 2, and 8, 2, and 9, 2, and 10. 펄스 할게요. 위로. 업, p and 2, and 3, and 4, 2, and 5, 2, and 6, 2, 7, 2, and 8, 조금만 더, and 9, last, 10, 그대로 아라베스,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쭉, 쭉, 쭉, 쭉, 쭉. 옳지, 그대로 다리 피시고 팔꿈치 밴드, 그 상태로 일어놓으시고요, 목 길게,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윗다리 살짝 업, 그 상태로 밴드했다가, and kick, 1, and 2, Bend. And three, two and four, two and five, two and six, two and seven, two and eight, two and nine, two and ten. 그대로 롱자 듯이 up, down, up, back, and two and three, and three and two. 발끝 길게, 4, o u r and t and f and t w and s 발끝 계속 길게, 7, 2, v e and e 두 개만 더, and nine, t and t e and. 옳지, 잘했어요. 엉덩이. 잠깐 누워서 쉴게요. 통통통통. 후. 엉덩이에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그대로 자 엎드리셔서 and 뒤로 커드라 패드 상태에서 준비 플랭크 팔꿈치 팔꿈치 갈비 벌어지지 않게 발가락 세워서 한 발씩 뒤로 뒤로 그대로 힘 내리고 일직선으로 30초 버틸 거예요. 정수리 뒤꿈치 앞뒤로 팽팽하게 늘리세요. 옳지 귀엽게 멀리 하시고 아랫배 납작하게, 후, 호흡 계속 하실 거예요. 옳지. 자세 되게 좋아요. 그대로 복부 쏙, 후, 10초만 더. 자, 요거 하시고 플랭크로 트위스트 이어질 거예요. 조금만, 옳지, 2, 1, 옳지, 그대로 계세요. 자, 트위스트, 앤, 후, 앤, 후, 앤, 후, 앤, 후, 앤, 후. 앤, 후. 앤, 후. 앤, 후, 앤, 후. 최대한 골반이 바닥 터치한다 생각하면서 둘발 미끄러지지 않게 둘 발가락 살짝 앞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하세요. 빠르지 않게 앤, 침착하게 후. 앤, 후, 앤, 오초 앤, 둘, 앤, 후, 앤, 후. 잘하셨어요. 옳지. 무릎 내리시고 애기 자세로 쉴게요. 호흡, 후. 어깨, 목, 힘 빼시고 자, 이번에는 연결할 거는 다운독에서 플랭크로 움직이는 거 이때 귀엽게 멀리 하시고 복부 계속 컨트롤 하세요. 한숨, 흐 그대로 커드라 패드에서 발가락 세우시면서 뒤로 다운독으로 몸을 삼각형으로 어깨 짓누르지 않아요. 앞으로 플랭크 앵, 꼬리뼈 쭉 엠. 플랭크 and three, and plank, a four, a plank 뒤꿈치 바닥으로 꾹 and plank, and, who, and 시선 멀리, a 후 d and, two, last, who, and 지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피존 스트레치일 거예요. 오른 다리 앞으로 다리가 최대한 90도로 그대로 배 멀리 앞으로 휴식 후 최대한 뒷다리가 뒤로 길어지게 시 가능하시면 자기 배꼽이 발끝 오른발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세요. 그대로 이제 반대 다리 왼 다리 앞으로 90도 각도 오른 다리 뒤로 무릎 뒤로 길게 배가 앞으로 넘어갈게요. 쭉 후. 뒷다리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지 않게 뒤로 쭉 펴주세요. 흐이 일어나시고 자 정면 보시고 사이드로 다리 옆으로 스트레치 최대한 피실 수 있는 만큼 해서 무리하지 않게 포인 플렉스 후, 앤 플렉스 앤 후, 앤 플렉스 앤포인 플렉스 앤포인 옳지 팔 펴서 앤, 한쪽으로 스트레치, 옆구리 길게, 발끝 길게, 옳지, 블랙스 포인 해주시고, 앤, 일어나고, 반대쪽, 앤, 옆구리 길게, 반대쪽 다리 떨어지지 않게 블랙스 포인트, 앤, 그대로 일어나세요. 길게 길게, 자, 앞바다리나 나비자세, 발바닥 서로 합장하거나, 앞바다리하고, 앞으로 숙여서 휴식, 잘하셨어요.